<웃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주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3학년 일과 학번 포즈셔널 직원들을 보고 있는 서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3학년 투수를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 학교 야구부는 1946년에 창단을 해가지고 지년에 이혼공격 2로 올해 영장도생이랑 성적관대 우선을 파면서 청포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학부생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대입의 경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생들은 수시랑 정시로 해가지고 대입을 했고 반면 저희는 이제 야구로만 대입을 했다는 거 하루 일간은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보호운동이 있는데 학사 일정에 먼저 우선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보호운동 시간에 실시간 수업이 있으면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은동 연는 시간인 오전이나 야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든지 라이벌 대학 <웃음> 라이벌 대학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지 네. 어, 없지 평균 나이 체강이다 네. 최강이지 네. 최강이지 연습 경기를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축구장 뒤쪽 배구장 뒤쪽 보시면은 야구장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로 하기습니다 아, 네. 대학 생활 중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1학년 때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막 발표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죠. 옷을 좀 단정하게 입었어야 했는데 티셔츠 뒤에 보면은 여성분이 옷을 좀 이렇게 입고 계시는 <웃음> 그런 옷을 입고 발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에 이제 옷이 잘못 입고 왔다. 저런 걸 입고 와서 무슨 발표를 하냐.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 미팅을 나갔는데 그게 첫 미팅이었거든요. 미팅을 하다가 제가 전화가 왔어요. 뭐 그때 막뭐 방망이 주문을 해야 된다. 뭐 그냥, 그냥 전화가 왔는데 나가서 받았어야 했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받아버려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가쁜 써가 돼가지고. <웃음> 저는 딱히 창피한 적이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기권? 기권해? 네. 기권? 네. 기권해 어. 되지 뭐 네. 기권 기권 네아 저요 네아왜 준성호 님에 가장 창피해 오케이 칸에 붙여주신 니다대구였대구 고척하겠습니다. 야구부에서 내가 제일 잘난 점은? 확실하게 있잖 팀에서 공이 가장 빠른 게 잘난 것 같습니다. 세고선 얼마나 났어요? 153km까지 났습니다. 아... 교직을 따면서 봉사활동도 다녀보고 교수님과 면접도 봐보고 야구말고도 다른 걸좀 많이 경험해봤다는 을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팀에서 응. 승수가 제일 많은 수수라 네! 네. 네. 이번 땅은 준승훈 님의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네저 대구시민 야구장 아니다 <웃음> 아 대구님 <배우님. 웃음> 지목게임 아 지목게임 지목게임, 지목게임 뭐죠? 하나, 아, 둘, 네. 이유? 그렇게 생겼어 아 그렇게 생겼다 <웃음> 네. 가장 겁이 많으신 분은 서상훈님 이걸로 <웃음> 하나 둘셋아 서상훈님 어, 자기는 안 찝잖아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목동양자장동동 남자. 북동 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자. 정답 남자. 북동 남자. 북동 남다북 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그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네. 네.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그 k u s f 유리그 대학 왕중왕전? 네. 아! 자,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KUSF 대학 야구 유리구 왕중왕쥬 정답입니다 아 <웃음> 네, 성균산 대학교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훈이 시간에 맞은 언제? 성, 성균 성균이 수기취인 뭐고? 수기치인이야 정답입니다 <웃음> 뭐? <웃음> 성균산 <성균관도 웃음> 뜻풀이까지 해 풀이 해봐 그래. 그래 나를 닦고 세상을 닦자 이런. 닦아라? 청소부야? 그런 뜻이 뭐 <웃음> 수기치인 수기치인 와 수기치 대단하다 역시 교직, 교직은 다르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만 쉬는 날이 있습니다 9월 28일 공자의 생일, 생일인 생일이 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공자탄신일 땡석가탄신일석가탄신일 <웃음> <웃음> 아니지 기공자 탄생일. 네. 공부자 탄강일. 정답입니다. 아, 아 맞다 맞다. 이디 뭐,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 출신 3가지 <웃음> 네. 잘생겼다, 착하다, 멋있다 오 인정하시나요? <웃음>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세가지 단어 야구 공부 열정 오 좋아. 어디지? 동대문 원당 야구장 원당 야구장 릴레이 게임 네, 릴레이 게임 다 홍대 야구부 CMI 야구부 감독님 이름은 이현수 감독님 자격 코치님은 치킨집 운영을 계신다 우리 팀에서 상호가 제일 달리가 빠르다 이현수 감독님 부임하시고 20번에 호승을 하는 팀 감독님도 카페를 운영하신다 <웃음> 아니지 감독님 상호님이 운영하시는 거잖아 아, 네 그래 어, 네. 어, 맞네 달라 어, 어, 어, 어. 우리 팀에서 상호가 돌을 오래 올 시즌 가장 많이 기록했다 탈락 네, 중장님께 한번 아, 어디였지? 5대 3대 2이요? 음. 인천이었잖아 네, 인천. 5대 3대 2 음. 여기 잠시만 총..총..총..총장님께 전하는 한마디 음. 저희가 그때 유리그 왕주왕전 우승하고 감독님께 소정의 봉투를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큰 기대를 하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X 말을 주셨다 좀 이렇게 통 크게 저희한테 지원이나 이런 걸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저희도 더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부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학여구도 있고 다른 대학 스포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c 로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학점을 넘어야지 그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운동 박생들이 좀 시제로를 위해서 학점을 맞추기 급급한 모습, 뭔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진짜 그런 모습, 그게 좀 뭔가 좀 저는 좀 아쉽게 느껴져가지고 운동 박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야구장 준비를 하려고 하면 라인을 이렇게 긋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가루가 있어요 그 흰색 가루가 혹시 아세요? 그게 제가 1학년 때 그걸 하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500m 정도 가야지 이제 빌려서 올수 있거든요 좀 많이 1학년 때 힘들었는데 야구를 할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우승 더 하겠습니다 상실입니다 잠시. 승희야구장 아, 잠시. 했습니다 네 승희야구장 네, 다시 한번 릴레이 게임을 하도다 야구를 잘한다. 야구장이 학교 내에 있다. 다 잘생겼다. 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다 줄어들어. 다 줄어들어. 네? 코치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신다. 올 시즌 야구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잘했다. 탈라 <웃음> <나? 웃음>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 물어봐. 말해야지. 네. 말하 말하고. 3 어. 어, 잠시만요. 아, 뭘시작해주 아, 뭐, 뭐, <웃음> 네, 어. 유니폼이 좀 불편하다? 단점? <웃음> 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웃음> 아, 맞아. 말씀해야지. 단 점. 어. 생겼다. 아, <웃음> 아, 어, 잘 생겼어. 괜찮신가어 어, 하면. 어, 안 나오나요? 어. 안 어, 어. 어, 나오나요? 어,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성공! 아, 네. 성공! 그 승우가여표 준호가 6표. 예표. 제가 3표로 승우가 네. 1등입니다. 이건 딴따라 이제 준승우 님이 승리로들어왔어 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명륜이 율전이 인형이고요 아. 네, 여기 좀 구하기 힘든 네. 식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잊지 마세요 선생님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색다른 이렇게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할 게임 같은 걸 해보면서 추억을 되살려봤는데 남은 예, 캠퍼스 생활 잘하고 프로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오늘 대학생활에서 또 하나의 경험을 만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상연이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소식가지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좋은 경험, 재밌는 경험한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각자 어으신땅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음. 저는 말안될거 같죠. 고척이 가장. 아, 네. 저 네. 그, 한번 들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고척이 가장.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웃음> 저는 뭐 대구 시민 야구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음. 저는 백산에 사고자 해서 던지는 <웃음> 네. 날까지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찍도록 하겠고요 이제 엔딩을 어떻게 할지 엔딩? 그냥, 그냥. 안녕하고 어, 뭐 끝날까요? <웃음> 네 그럼, <웃음> 아, 그럼 안녕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안녕.